저는 이형 당뇨병 환자입니다. 하루 네번의 혈당 체크와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. 아침은 미숫가루 한컵을 마시고 점심과 저녁은 회사 근처 백반집에서 식사를 합니다. 공복 혈당을 제외한 출근 후 아침 혈당, 점심 식사 후 혈당, 저녁 식사 후 혈당을 체크하여 전세계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식단의 혈당 수치 변화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. 점심 식사 는 공깃밥 3 분의 2와 된장찌개 1 뚝배기, 떡갈비 1 개, 무생채 2 젓가락, 김2 개, 김치 2 개, 계란 말이 1개를먹었 다. 식사 2 시간 후 혈당 변화 를 체크 해보 았 다. <웃음> 저녁 식사는 당뇨에 햄버거가 괜찮을까? 많이 궁금했다. 그래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시켜보았다. 빅맥 하나, 트리플 어니언 버거 하나, 콜라 미디엄 한 컵, 감자튀김 열 개를 먹었다. 케찹까지 찍어 먹었다. 식사 2시간 후 혈당 변화를 체크해보았다. Thank <laughs> you.